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어, 요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도커 컨테이너에서 원격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도커 API 서버들을 사용을 하곤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 안에다가 이제 개발을 직접적으로 할때 실제적으로 원격 api 들을 사용하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소스코드를 바로 밀어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커 프로세스 정보들도 나에게 제어를 원격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 요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하고 난 뒤에 아무런 설정 없이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분명히 보안적인 이슈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슈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저는, 예, 저는 두 가지 환경을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우선 도커 컨테이너가 동작하고 있는 서버, 우분투 환경 하나 구성을 했고요그 다음에 이제 공격자로 사용할 수 있는 칼리 리눅스를 하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우분투 환경에다가 우리가 어, 도커 환경 두개 다 이제 도커 컨테이너 환경을 이제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어, 미리 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과정을 이제 따라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도커 컨테이너 설치하는 방법들은 제가 영상으로 또 공개를 했기 때문에 따라오시면 되고요 어, 우선은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그러니까 우분투 환경에다가 이제 도커 컨테이너 API 서버를 설치할 것에다가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라이벌이, 그 다음에 시스템 대문과 관련된 시스템 설정 파일이 있거든요. 음, 디렉토리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디렉토리에 들어가셔가지고 도커.service라고 하는 설정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대로 명령어, 예, VIM 에디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 설정 파일이 조금 추가가 됐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TC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우리가 로컬호스트에 있는 2376포트를 열람을 하겠다. 열어주겠다는 거죠. 열어서 원격에서 이것들을 이제 접근을 할때 요 포트를 이용해서 원격으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주시면은 제 API 서버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이렇게 추가를 하시고 어, 설정을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을 바로 이제 도커 서비스를 바로 시작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오류가 발생을 할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시스템을 그 서비스 어 데몬 그 관리 어, 명령어를 이용해서 데몬을 예, 다시 동작을 시키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요. 그다음에 이제 도 서비스들을 다시 동작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확경 환경, 환경이 예, 세팅이 되는 것이고요 요것을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할 때는 마이너스 L 옵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고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수도 그 다음에 URL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L HTTP 그 다음에 이제 로코러스트 우리가 어, 포트는 기본적으로 2376 포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저희가 오신트를 이용해서 2376 포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검색을 해볼 건데, 어 그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이게 도커 API를 사용한다, REST API를 사용한다고 한다면은 요 포트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376 포트를 사용해서 버전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뜨면 이제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의 환경이 설정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은 현재는 이제 우리가 우분투에서 자기 거에 대해서 접근을 한 것이고요. 이것을 그대로 이제 원격에서 접속할 수가 있다면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어떤 인증도 없이 접근이 가능한다면요. 자 그러면 이제 칼리 리눅스 쪽에서 구성한 곳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리 리눅스도 똑같이 도커 컨테이너가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칼리 리눅스 쪽에서도 도커 그 다음 에 제가 미리 입력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버전 정보라고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h 옵션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기억하는 것 도커 컨테이너를 구성을 해서 여러가지 서버들을 구성했다면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이너스 h 옵션입니다 호스트에 대한 접근을 하겠다라는 거 하는 것이고요 버전 정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도커 컨테이너를 설치를 하시고 난 뒤에 도커가 제대로 설치됐는가 버전이 뭐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원격에 설치되어 있는 우분투 환경에 대해서 접근하실 때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앱맵을 어, 이용해서 한번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한번 확인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공격자가 처음에는 이제 포트 정보들을 수집을 한번 해보겠죠 그랬을 때 2376으로 저희가 앱맵을 이용해서 포트 스캔을 해봤더니 여기 보시면은 도커 버전이 나오고 API 정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격자들이 여러가지 그 서버들 대상으로 막 점검을 했을 때 2376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때 이렇게 도커라고 하는 버전정보 API에 써있으면 은아 얘는 원격으로 2376으로 접속을 할수 있구나 그러면 공격을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걸로 접속을 해가지고 버전정보를 확인을 해보시면 은 이렇게 나옵니다 음, 버전 정보가 아까 나왔던 거하고 비슷하게 나오죠? 동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동일하게 나오는 형태이고, 형태만 좀 다릅니다. JSON 파일 형태로. 그래서, 원격에선 접속을 할 때, 이렇게 버전들이 나오면은, 예, 원격에서도 이 서버에 도커 컨테이너 설치되어 있는 정보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되셨죠. 자 그러면 은 이제 이런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커의 그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운영체제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더 많은 정보들을 보고 싶으면 인포라고 하는 정보들을 입력하시면 은더 많은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도커 컨테이너에 대해서 배우셨으면 인포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 서버에 현재 동작하고 있는 컨테이너 정보들 현재 동작하고 있는 런닝되어 있는 프로세스 정보들이 몇 개가 동작하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정보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CPU 정보 같은 경우나 OS 정보 같은 경우도 다돌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은 관리자 권한으로서 루트 그 도커 컨테이너를 다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격으로 다 인증 없이 접속을 여러분들이 할수 있어요. 다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 동작하고 있는 도커 컨테이너에 뭐가 동작하고 있는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알 때는 아마 공부하셨으면 좀 아실 겁니다. PS 명령어죠. 프로세스 정보들을 보시면 은 이렇게 동작하고 있는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원격에서 지금 현재 동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 이 안에 있는 이 루트 쪽이 이 컨테이너 안쪽에도 서버에도 여러분들이 침투가 다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 얘를 동작을 죽이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관리자 권한으로 도커들을 계속 운영을 할수 있다는 라 소리거든요 이게 프로세스 정보들이 동작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요? 스탑을 해도 얘가 동작이 돼버리는 거죠 원격에서 그럼 똑같이 여기서도 이렇게 스탑을 해서 나는 웹서버라고 하는 이 도커 컨테이너 동을, 동작을 을동 중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현재 원격에 있는 것을 중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임의적으로 다 중지를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PS 명령으로 수행하시면 현재 보시면 은다안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 여기 동작하고 있는 이게요 우분투 환경에 동작하고 있는 도커 컨테이너 서버들을 내가 임의로 공격자가 스탑을 해버린 겁니다. 스탑을 해 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 여러분들이 만약 범죄자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기가 만든 어떤 악의적인 도커 컨테이너 서버들을 여기다가 또 백도 형식으로 동작을 시켜 가지고 거기 시스템에 들어가서 뭔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도커 컨테이너 그 컨테이너들을 다 동작을 마비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서비스가 운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보안적인 유협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아니, 작년이었죠? 예, 재작년 작년 정도에 굉장히 대량으로 이러한 공격들 현재 지금도 많이 발생을 할수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개발 목적으로 나는 API 서버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보안적인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신트뭐 여러분들이 쇼다를 사용하시는데 요즘 저는 이제 크리미널 IP라고 하는 서비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한국 한국 OS 오신트의 서버인데 이런 검색 서비스 쪽에서도 노출이 되고 있냐 당연히 이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프로덕트라고 하는 어, 명그 옵션이 있거든요. 이 프로덕트라고 하는 옵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도커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어, 여기에서 이제 판별하고 있는 도커 컨테이너, 도커 컨테이너고 예 표시가 되는 그런 서버들을 여기서 골라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정도 현재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순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좀 뭐를 정보들을 보시면은 예한12 20 이렇게 나오겠죠. 한국에서도 좀 많은 정보들이 예, 노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2375 서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게 2375나 2376 이렇게 서버들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들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가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제가 설정했던 2376보다 2375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4,800개 정도 이게 거의 다 대부분이 이쪽 서버이고 그 다음에 Docker REST API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 바로 API 서버를 사용하고 있다는 라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공격했던 정보들을 보시면은 어 이런 버전 정보 같은 경우는 인포 정보들이 나오면은 우선은 우리가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도커가 예, 정, 정보들이 다 노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이런 정보들이 노출됐다는 것은 뭐다? 예, 위협적이다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원격으로도 제어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그런 서버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도커 컨 테이너는 이제 쿠버네티스 s 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API 서버들을 외부에다가 노출되었을 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항상 모니터링을 해 주시면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격으로 접속했을 때 그런 인증이나 그런 접근 제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꼭 설정을 하시고 난 뒤에 개발 환경인 내부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 주시는 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